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가로가 쳐져 있고요. 어, 다음이요. 이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소개를 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를 보통 할 텐데 어, 저는 이름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연유를 오늘 소개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저는 우선 한국에서 뭐 살았고 태어났고 이곳에 있는데 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이진아이고 어 1983년 9월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의 지구에 도착한 시절이고요. 네 다음 넘겨주셔도 돼요. 지금은 그린시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어요. 음 그거는 어쩌면 2006년부터 제가 만들어낸 저의 어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어. 그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을 때의 시간들을 지금 조금 보여 드릴 건데요. 제가 거의 20살 대학교 졸업하고 이후에 35살이 될 때까지 거의 약 10년간의 이야기들을 사진 슬라이드로 보여 드릴게요. 그린시라는 이름은 다양한 전시랑 어, 그래픽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났는데요. 이 시간들이 어 사실은 저한테는 다양한 실험을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생활 속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었고 일상에서 무언가 조금 더 환경적으로 어,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저의 그 정원 텃밭의 처음 초기 모습이고요. 뭐라도 심어보려고 이것저것 지금 바질도 있고 보시면 뭐 민트도 있고 로즈마리도 있고 뭐 봉서나 이런 것들을 키우던 시절의 저에 그 작은 텃밭의 모습이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어 뭔가 사람들에게 식물들을 좀더 가깝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캐릭터로 만들어서 녹색 생각이 자란다 이런 형태로 화분에 식물을 담고 그거를 전하는 방식의 디자인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웃음> 어, 저희가 전시나 그래픽 뭐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면 일회용품들을 너무 많이 써요. 그 일회용품들을 좀 줄여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 먹어버리자라는 <웃음> 뜻으로 어, 먹는 그릇과 수푼과 포크를 만들었는데 수저와 포크는 어, 가지고 있는 동시에 먹어치우게 됐고 <웃음> 그릇은 뭔가 잠시 담았다가 다음에 봐주시면 네 이렇게 어, 음식을 담아서 나눠 먹는 그런 것들도 실험을 해봤던 전시입니다. 네. 다음이요. 어 그러면서 저는 좀 다양하게 만나게 된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린씨가 아니라 어,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무언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데 저를 그려준 친구의 그림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어, 아이들과 마을에서 어, 예술제를 같이 경험하는 것들을 꾸려보고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래픽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의 손수 작업으로 이런 걸 다시 포스터와 하거나 리플렛을 만들었던 경험들이에요. 다음 보여주시면 예술제를 통해서 마을이라는 곳이 정말 필요하고 마을 하나가 아이들의 환경과 성장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깨닫는 경험들을 거의 6년 가까이 해온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죠. 이런 곳의 사진이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할수 없게 된거 네, 여기 잠깐 멈춰 주시고요. 그 아이들만 마을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저희 또래 청년들도 마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글로벌한 뭔가가 돼야 된다라고 세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더 훌륭한 무엇이 돼야 된다라기 보다는 이 청년들의 집단들도 마을에서 아니면 자기 지역에서 사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떠돌아다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옛날에 무슨 유랑단 같은 모습이죠 이게 놀이 프로젝트를 했던 모습인데요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친구들과 어, 주차장을 점유해서 주차장에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을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서울시와 지역에 있는 공원들과 같이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청년들한테는 공유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양하게 쓸수 있는 공간들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걸 서울에서 많이 느꼈던 경험인데요. 다음 보여주시면 같이 그런 사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아이들이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있고 주차장에서 낙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거의 서울에 살면서 마지막에 시도했던 건데요. 주차장을... 저희가 쓸수 있는 주차장 한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잔디를 깔아버렸어요. 어, 뭔가 어쩌면 우리는 차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는 라 생각이 점점 아이들 프로젝트나 놀이 프로젝트, 마을 공원 예술제 이런 거 하면서 깨닫게 된것 같고 저 또한 식물을 좋아하고 뭔가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평 정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과감하게 잔디로 깔았더니 인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네, 씨앗가게라는 이름으로 뭐 씨앗쿠키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느샌가 잔디가 엄청 자라서 사람들이 여기가 주차장이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정원이었는지 저기에 부추였는지 잔디였는지 굉장히 많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나 어, 저에게 서울이 조금 답답하고 더 이상 제가 어, 머물 수 없고 이 씨앗들과 식물들이 좀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작은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서울에서 경험했어요. 아,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 2012년부터 갖게 된 이름은 무지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어 제주에 있는 작은 남쪽 마을이고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웃음> 어 섬에 저는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데 이곳 마을의 이름이 강정이고 제주도고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뭐 군사기지 반대 운동 생명평화 운동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네, 이곳에 머물게 되는 시간들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무지개라는 이름을요. 다음 보여주세요. 안타깝게도 여기를 오려면 제가 이렇게 많은 비행기를 탔네요. 택시를 타듯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번 강정이라는 마을에 내려왔고 그 사이에 다음 보여주세요. 어, 이곳에 너무 아름다웠던 바닷가에 있던 구럼비라는 이름의 바위가 사라지는 풍경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말이 좀 이상하죠. 어, 어떤 풍경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저는 이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곳이 사라진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같이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그리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펜스예요. 여기 지금 펜스에 낙서한 것들이죠. 어, 그리고 강정에서는 매년 그 평화야, 고치글라 뭐강정생명평화대행진 이런 걸 진행하는데요. 2016년에는 다음 보여주시면요. 어, 전 언제나 이렇게 무슨 큰 천이랑 뭔가를 받게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좋은 특징 때문에 어, 같이 사람들과 이 마을을 기억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제가 밑그림을 그리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사람들과 같이 색칠을 하고 다음 보여주세요. 거기 행사에 그 대행진에 참여한 행사들과 이게 무직 그 무대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 그 배경에 보시면 음, 이 마을에서 네 조금 빨라요. <웃음> 네, 마을에서 이렇게 기억되는 장소, 기억되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무지개라는 이름은 너무 예쁘죠. 이 이름을 갖게 된건 아마도 제가 그림을 여기서 제일 최근에 많이 그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마을의 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다른 그림이 걸려있는데 이 그림이 한동안 3년 가까이 걸려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최근에 제가 듣는 이름은 발 달린 나무입니다. 어, 아마 소개해서 보셨겠지만 어, 비자림노라는 곳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친구들은 저한테 발 달린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비자림노를 지키기에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곳은 다음 보여주시면 이곳입니다. 아마 뉴스나 언론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에 많은 풍경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중에 2018년 8월에 비자림노라고 하는 도로 이름이에요. 도로 이름이지만 이곳은 오름과 오름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자 흑백하게 삼나무가 들어차 있던 숲이었습니다. 어, 다음 보여주세요. 어, 어느 순간 나무가 베어진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모인 곳에 사람들 지키기에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시민 모임이라고 우리가 붙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이곳을 목격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 베어진 숲에서 저희는 시민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숲에서 시민이 되었다. 어쩌면 저는 개인의 디자이너로서나 활동으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시민이 되었다는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고 저는 이 비자립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시민이 되는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은 뒤에 걸려있는 어 이렇게 걸개, 현수막들을 직접 바느질로 만들었던 날에 사람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어 소셜 펀딩이라고 하죠. 숲이 베어지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또숲이 베어 이 숲이 베어지는 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도로가 확장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저가 이제 나는 한글로 나무예요라는 이름을 이어받아서 어, 비자림로의 나무가 되자라는 울타리가 되어주자라는 이름으로 울타리 작업을 위한 소셜 펀딩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그 같이 참여한 디자이너 분이 비자림노라는 글이, 글자가 베어지고 있는 모습을 디자인해 주신 티셔츠고요. 이 티셔츠랑 같이 소셜 펀딩을 진행을 했어요. 다음이요. 어, 그 나무의 얼굴이라는 작업에 사람 같은 얼굴, 노루 같은 얼굴, 아이 같은 얼굴, 할아버지 같은 얼굴, 할머니 같은 얼굴들을 담아서그 위에 본인들의 이름들을 적는 울타리 작업들을 한 거예요. 이제 뭐라도 숲을 더 베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시민 260여 명이 모여서 이 울타리 작업을 이제 소셜 펀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그 비용을 마련해서 이제 그 현장에서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이요. 아이들도 달려와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말은 제주 지금 그대로 나는 한구루 나무 우리는 더불어 숲 이라고 적혀 있는 글이 보이시죠 제주에 있는 아이들과 작은 학교들 대안학교들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숲에 많이 달려와 주셨어요 그 모습입니다 강이요? 그런데 공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공사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강행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은 저항하는 활동들을 하는데요. 2019년 3월에는 비자림로 시민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됐고 숲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 숲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니면 사라져가는지 같이 숲이 돼서 나무가 돼서 기록해보자는 라 뜻으로 숲에 머물게 됐습니다. 거의 한 달에서 한달반 넘게. 이런 현장들의 풍경들을 저희가 마주했는데 처음 사실 저도 이런 풍경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 나무들이 눈앞에서 베어지는 장면들을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시민으로 할수 있는 게 뭘까 텐트를 치고 오두막집 삼나무 오두막집을 지어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달려와 주셨는데요. 다음에 봐주시면 네, 그린시님 아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네. 많이 남지 아. 않아서 네, 오분 내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자림로에서 시민이 되었던 시간들의 사람들과 기록들이 사실 많아서 사진을 못 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 하나의 개인의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사진을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길게 이어서 사람들이 피켓이 됐던 시간들과 그때 머물렀던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시간들이 저희에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속 넘겨주세요. 어. 지금도 제가 지금 이곳에 제가 그린시란 이름으로 살게 된 어쩌면 중요한 이름이 아닐까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계속 넘겨주시면 그 지난 2021년 저희 4월에 지구의 날 행사까지 계속 기록이 됐고요. 나무를 심은 모습, 나무를 옮기는 모습,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하는 모습 찾아와서 사람들이 어 함께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사진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국회 앞에도 가고요. 제주 환경선언도 해보고요. 아이들이 와서 노래도 지어서 불러주고요. 숲이요 이렇게 자랐어요.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숲이 3년이 지나니까 다시 숲으로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천미천 비자림로 안결된 천미천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풍경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어, 우리가 사랑하는 숲이에요라고 말도 해봤고요. 우리가 나는 한구로 나무예요라는 말도 해봤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지금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숲이에요라는 말이 남았어요. 거기에 있는 멸종, 이기종들이 발견되면서 지금 공사가 멈춰있고 그들의 삶의 서식지를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거구나.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쩌면 저는 제가 그린시로서 이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되게 거창한거든요 어, 초록색 씨앗이라는 뜻을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고요. 지금 시민 모임을 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라고 있는 모습을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보여주세요. 어, 현수막의 글자를 중요한 것들을 겪고 사진전을 준비하고요. 같이 사진전을 준비한 책방들이 20여 군데가 넘었던 작년의 시간들의 기록이고요. 사람들과 사진 찍은 작가들과 강연을 하고 책방의 작은 보자기가 되고 투어를 하고 그 성난 오름들을 기억하는 행사들을 진행을 같이 하고 매일 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자림로에 오는 사람들과 만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곳에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넘겨주시오 숲이 이렇게 우청해지고 어, 이 뜻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자들의 서식처라는 뜻인데요. 아까 생명들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다 보니 피켓팅도 계속 하고요. 네,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들을 매일 하고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넘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네, 생명들을 키우는 시간도 중요하고 예, 흙을 대하는 태도, 씨앗을 대하는 것, 생명들을 대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씨앗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 씨앗에 기록하는 것, 그리고 매일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살리기 위한 방 보여주세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어, 이후에 관련된 비자림노 관련돼서 제2공항 반대를 하기 위한 어, 성난 오름들을 가지고 이렇게 펀딩을 또 진행을 했고 이걸 같이 작업한 친구들과 작은 책방들에서 전시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책방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어, 저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 책방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비영리 단체인 혼디자월도 하고 있고 네, 계속 넘겨주세요. 그 모임에서 만나서 기록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죠? <웃음> 그리고 제주녹색당에서는 이 기록들이 다시 어 아까 캐노피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던 것은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아니면 정책적으로 발현해야 되는 건 뭘까 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당의 활동이고 그리고 마을에서의 활동이고 마을에서 좀더 친환경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실 제가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삶을 많이 바꿔오면서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사랑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근데 중요한 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일회용품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살순 없고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네, 다음 남겨주세요. 좋은 흙이 되는 게제 꿈이에요. <웃음> 제가 살아가고 있는 풍경들 속에 좋은 풍경과 흙이 되는 것이 제 꿈인데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을까요? 네, 마지막, 다음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나서 생명으로서 행동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음이요. <웃음> 다음이어 제가 만나는 곳은 참 여러 가지지만 제주도라는 서, 한국의 제주도라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과 또 만나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오늘 이야기를 또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